이게 뭐야 이게! 정신력을 더 넣고. 나이게 아, 진짜 <아주>, 이들어와야지 <아주> <웃음> 아빠, 왔어? 아빠 포화도 만들어줘. 회장님! 회장님 의자 하시는거 <웃음> 앉아 앉아 타는 거은데 이게 얼마 who 어. i 아. 아, 아, 왜 자꾸 찍으려고 그래. 컨텐츠 하지 말라 그래. 아, 알았어. 자, 여러분. 저희가 찍으려면... 자, 여러분, 이거 경품 추첨할 거예요. 자, 이제 연장자 순으로 나와서 하나씩 추첨해 주실 거예요. 자, 이 카드 주시죠? 아 번호서 했어요. 뭐, 저 번호가 여기. 어? <웃음> 자 여기 여기 주경이가 여기 번호 나오면은 선물 사. 번호로 수장 자, 그, 한번. 한번. 어, 한마디 네. 이제 연말이니까 한마디 하자고 한마디. 하시고. 그, 내가 이기분한그 어, 실한데 어. 어느 대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교수가 풍선 5 0 명을 모아놓고 한마디 끝. <웃음> 아직까지 들어가야지 아, 해주세요! 그, 5 0얼만 많고, 풍선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서 집어넣고, 그, 다 띄워놓고, 시간은 5분 주고서, 자기 이름을 찾으라 그랬어. 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았어. 근데 이제 두 번째 게임은, 다른 사람 이름을 찾아주라 하니까 그러니까 100% 다 찾은 거야. 아. 그얘는 아 조직생활 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TV 오서는면안 되고, 남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실무한 음. 얘인데 아, 아. 그, 어, 아, 그, 그, 네. 사람들이 좀 그, 수준이 아이안맞아가 그, 그, 그, <웃음> 아, 번이야? 어. 그 누가 번이야? 네, 뭐? 나 번. 어? 진짜, <웃음> 뭐야? 어, 뭐야? 오, 오, 뭐야, 뭐야? 오, <웃음> 네. 오. 돈지만아니다아니아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뽑을게요. 한마디. 그래. 아빠가 열 살만 해. 하는... 어. 어, 한마디밖에 안 돼요. 올해도 다들 건강하게 지냈으니까. 네. 내년에도 다들 건강하기를. 음 행복하고. 네. 며칠만. 며칠만. 며칠만. 경찰, 경찰 불러야 돼. 네, 경찰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어. 새해 분만이 받고 음. 행복하길 바래요. 음아 번, 두 번, 두 번이에요. 두 번. 나필요뭐 번, 번. 이밥이 방. 야, 난손안아니야어한 개밖에 없어. 나두개 어, 두 개씩. 래번 와, 나이벌나 우리 누구 여기 왜 이게 뭐야? 이거 짜고 하는 거 같은데. <웃음> 아니야. 이제 <저> 경찰관 불러. 경찰가. 육벌이야. 감사합니다. 이태아에 하나 해야겠는데. 팔번 나야 다나 <웃음> <8번, 웃음> 이거 너 빵이야 사실. 팔 번. 팔번 빵이 야왔어 빵이 있어? 이거 나나나 언니. 네 이거 진영이야 1 0기일에 어? 아1 0 네, 가 10번? 이거 16번이야 10번 아, 10번이야 아, 1번 아, 없어 예 <웃음> 아, 네, 지간절해서 번호 확인할게요, 인이뭐야하하하하개 베개 이들어이 <웃음> 나는 매기기 얘를 늙었어 나는 매기기 얘를 늙었어 세형은 많이 봤다 지금이 에요어 나는 늙기져야겠다세어겠다세형어 세형은 늙어 세형어 세형은 늙어 세형어나형은 늙어 세형은 어세어어어 여기 <목소리> 세명이네 아, 꽝입니다, 꽝. <목소리> 나 3번. <목소리> 네. 아, 감사합니다. 뭐야? 아, 코. 코힐 에임 뽀. 준영이 동생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웃음> <아유> <웃음> <오> 4번. <웃음> 너, 너 네, 매일 오, 안 갔어. 품의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박수! 네, 이벤트. 네, 이벤트여요안키입니다 키키! 오늘 일 끝이고, 다들 진짜 행사하시면 됩니다. <웃음> 아, 이스에붙을 <KS2. 웃음> 명함이랑 애초한잘 읽으라고 근데 저야국이는 그래서 그런지 어우 맛있겠다 다 이것입니다. 엄청 가벼워요. 빨리 는 자. 빨리 냐 빨리 냐 니 오. 아이 맞아 맞아? 가. 족 파티 하는 진짜 왔으니. 어떻게? 아 맞는데. 아아난 약간 볼이 나. 진짜 신발 맞는데발 너무 니 내가 이제 남다남 유연진이가 파탄이 어떻게 됐어요? 이건? 단이단이단이단이이렇게러분자 <목소리> 어, 아니야 가위 가위바위보 여러분 세계의 가위바위보 가이고위보가 아, 내가 상품은 신발 누가 가질 것이냐 누가 가질 것이냐 발고리큰 자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발이 조금 더 작은 사람이 가질 것이냐 자, 지금 다 합니다. 얼마나 갖고싶은지 말해주세요 아, 내가 응. 동생을 아는데 꽤 갖고싶은 얼굴이야 <웃음> 이 정도면 꽤 갖고싶은 얼굴이야 어떤거 같아요? 동생이 다고한다양보하는거지 어. <웃음> 양보를 하는거 그래도, 그래도 이긴다면 이긴다면 가 갖는거지 양보 안하겠 칠때도나아 근데 좋겠다? 그7 0살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뭐라고 뭐라고? 오른발 왼발을 써야 는 계속. 그거를 오빠가 사주는 선물로 내가 생생내기 끝! 어주신김치입니다품이다품 용품. 아, 진짜 맛있게